제발 나와라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네네네 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코스커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코스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야메지부가 코스커에 손자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은근히 부러웠을 겁니다. 전 사실 손자 없어도 딸만 있으면 됩니다. 뻥치시네. 뭐 손자도 있으면 좋긴 하겠죠. 지난번에는 아이패드 가지고 쭈물럭거리더니 오늘은 시계를 보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뭐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나 어쩌다나. 이거 요즘에는 이거를 끼고 막 기절하거나 갑자기 쓰러지면은 자동으로 119를 부르는요 어, 요가. 네, 근데 그게 외국에서도 가능하대요. 내가 만약 미국에서 쓰러졌어, 어. 미국 119가 와서. 어, 그래? 네, 그 내가 쳐야 되겠네. 그래서 어디다 왔고, 긴급 구조 요청 같은 거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쳐야될것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장담했잖아요. 전양반 이번 연도에 저거 살 거라고. 내가 그런 말했더니 내년에 산답니다. 진짜, 진짜. 건강에 언제나 중요. 그래서 저도 예언을 바꿉니다. 전양반. 지금부터 1년안에 저거 삽니다. 코스코에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매년 하나씩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몽골산 캐시미어 100% 니트입니다. 제품의 퀄리티 나쁘지 않고요 가격 정말 착합니다. 저는 요 색깔 1호 결정했습니다. 너도? 너도 캐시미 <웃음> 우리 딸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요 사달란 소리 할까봐 바로 도망쳤습니다 <목소리> 야매집에도 가을 옷을 보니까 여심이 요동치는 것 여심 아니고 노심이 들썩입니다 코스코에 새로 들어온 신상 옷들은 너무 빨리 사이즈가 빠져서 추천드리기보다는 어떤 상품이든 맘에 드시면 자기 사이즈 빨리 찾아가셨다가 맘에 안들면 바로 반품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상품 사이즈 찾는데 한참걸렸고요 없어! 어! 맨 밑에 있다! 딸랑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스카프가 들어왔습니다. 저 회사 이름이 뭐였죠? 포..바..바..발바리 스카프. 여러분들 향수 좋아하시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중요한데 향수는 왜 젊은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커스코에서 향수 구매해 보셨나요? 최근에 여성분들께서 정말 핫한 향수 니치 향수 두 종류가 들어왔습니다 조말론 향수와 딥티크 향수도 커스코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니치 향수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니치 향수 들어보셨나요? 니치는 이탈리아말로 니치아 틈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틈새라면? 니치라면이야? 이 제품은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서 조향사들의 철학과 정체성을 담은 특별한 향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향기 자체가 일반향수와 다르게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을 그러다보니 일반향수에 비해서 가격도 두세배가 높고 요 어떤 향수는 열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왠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 향수 한번 사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다 좋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니치 향수 궁금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죠. 나도 독특한 향수를 한번 만들어볼까? 간장게장 향 어때? 야매주부 이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마누카 꿀 프로폴리스 8월에 마누카 꿀 마스크팩을 우리 딸오혜민이가 추천해 드렸더니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 자신감에 오늘 그 회사 제품을 또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수분크림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쟤는 처벌사 직원이야 홍보대사야. 네, 야매집은 방판 아줌마입니다. <웃음> 우연히 코스트코를 갔는데 이 브랜드의 아이마스크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거를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제가 산게 수분 크림인데 이거는 제가 한두번 바르고서 나 갖고 온게 아니고 전 이거 한 통을 다 썼어요. 어. 아빠 선물. 뭐야? 크림. 아빠 그런거 안발라 이거 좋은거야 아니 좋아도 안발라 아빠가 언제 그런거 바르는거 봤어? 아빠가 나이들고 관리 안하면 얼굴 쌍스러워진다며 딱 열면은 이 로즈허브라고 딱그 로즈향이 음. 나는데 오 감독님 말을 빌리자면은 향이 음 향이 쌍스럽진 않네 안쌍스럽고 좋다고 요쌍스럽지않어 <웃음> <않아>. 향이 <웃음> <웃음> 쌍스럽지 않아 하면 <웃음> 향이 되게 고급스러운 로즈 향이 나거든요 요즘 딸 덕분에 얼굴이 점점 고급져 갑니다 뻥치시네 에이 너무 쓰기 아직은 여전히 쌍스럽죠 8월에는 마스크팩으로 9월에는 수분크림으로 살짝 교양져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가볍다 이게 여기 오. 보면은 완전 고수분 영양크림이라고 되어있는데 진짜 나이 제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쵸, 어머, 그쵸.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괜찮다. 약간 그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베이스를 어, 네, 바르는 그런 제형 같은 네 네, 네 그렇게 바르셔도 어. 좋아요. 저도 이거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르기도 하고 화장하기 전에 그냥 얇게딱 베이스처럼 하고서 하면 은 되게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면 뭐합니까? 가격이 비싸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코스트코에는 24,900원인가? 근데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추석맞이 기획전인 것 같아요 음. 어, 1 플러스 1에 요거까지 같이 어. 함께 한 구성으로 해서 어. 34,900원 그러니까 단품으로 원래 사는 거보다 어. 훨씬 싼 거죠 이게 다 식물 성분이어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아마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개명 활성제가 안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신 바로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해보시면 그곳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문은 9월 한 달간 열려있을 예정이고요. 이 기간에만 정상가 7만 2천원 하는 상품을 3만 4천 9 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차, 그리고 마스크팩도 9월 한 달간 다시 한번 세일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 사지 못했던 분들 기회입니다 남자도 써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안 해주면 얼굴이 어우, 너무 쌍스러워 이 제품은 우리 집개놈스키들 좋아한다니까요 야매주부 여러분들은 치약 어떤 치약을 쓰시나요 코스코에 오랜만에 괜찮은 치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에 많은 분들께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샴푸와 치약 세안제는 정말 좋은 제품을 사용해라 치약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치약은 세제다. 비누와 샴푸, 치약의 공통으로 든 화학성분은 계면활성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약은 주성분이 바로 이런 돌가루에다가 이 비누나 세제를 합해서 직접 실험을 해볼까요? 여기 바퀴벌레를 준비했습니다. 상상적이라면 음. 벌써 이 비커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2분이 지났는데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실험을 시작한 지 15분 뒤 상황이 거의 종료됐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 이 정도로 위험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치약을 한 가지로만 사용하지 않고요. 두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교적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치약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치약은 치약계의 샤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괜찮은 유명한 치약입니다 비싼것만 빼면 캡처하시죠 샴푸는 저희 야매주부가 정말 지난 1년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님들과 함께 만든 오비건을 쓰시면 되고요 그럼 세안제는요 역시 오비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순식물성이고요 미국 FDA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해줬고요. 프랑스 이브 비건. 비건인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이고요. 독일의 더마, 우리로 말하면 독일 식약청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해줬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을 걸러주는 화해 앱에서도 당당히 별 다섯 개를 받았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이것으로 세안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우리집 개놈스키도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물론 저도 머리뿐만 아니라 몸땡이 전체를 샤워합니다. 하지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샤워하는 모습 보여드렸다가 여러분 한달동안 밥 못먹습니다. 헛구역질이 자꾸 나오거든요. 으...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오마이미를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하시죠. 제가 그리우면 이 노래를 불러 주세요. 이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나옵니다. 야매주부